달력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쪽을 누르시고 편집용지 위쪽 여백은 20, 아래쪽 여백 2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0, 꼬리말 0을 해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글맵시를 넣기 위해서 입력에 글맵시가 두 개가 있죠. 위에 있는 가나다를 누르면 바로 글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글맵시 글자를 누르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글맵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채우기, 자주색 그라데이션, 회색 그림자, 직사각형 모양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해 주시고 글꼴은 클릭해서 Q를 눌러주시면 Q를 써주시면 Q와 관련된 글꼴이 뜨게 됩니다. 화면을 조금 더 내려서 휴먼 매직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클릭 설정을 해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마우스 모양이 흰색 화살표일 때 더블클릭해서 너비는 160, 높이는 2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해 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빈 공간을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고 서서가 아래쪽에서 깜빡이며 다시 입력에 글맵시를 해주실건데 이번에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글맵시 위에 가나다를 클릭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글꼴을 클릭하신 다음 Q를 입력해 주시면 Q에 연관된 글꼴이 나오죠. 조금 더 화면을 내려주시고 휴먼 모음 T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맵시 모양을 클릭해서 수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클릭, 설정, 마우스 모양이 흰색 하살표가 나오면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해 주시고 크기는 너비는 80, 높이는 10으로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색깔은 비슷한 색깔을 해 주겠습니다. 채우기에서 면색을 누르시고 비슷한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 빈 공간을 클릭해서 오른쪽 정렬을 하면 오른쪽 끝이 위쪽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왼쪽 정렬을 해주시고 왼쪽에서 마우스 모양이 I자일 때 클릭해서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글맵시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이 빠지게 스페이스바를 입력해 주시고 이제 키보드에 엔터를 치면 대방초등학교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되돌리기를 해주시고 커서의 위치가 글자에비에 와야 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해서 커서가 뒤에 오게 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에 표에서 글자를 누르면 직접 드래그를 해서 선택해야 되고, 위에 그림을 클릭하시면 숫자를 입력해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죠. 여섯 줄 일곱 칸을 해주시고 글자처럼 지급이 체크가 된 상태에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일, 월을 적어주시고 일과 월을 적었다면 한 줄을 드래그해서 키보드에 A를 눌러주시면 자동 완성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밑에 1, 수요일 밑에 2를 적어주시고 한 줄을 드래그해서 A를 눌러주시고 6, 7을 적어주시고 이제 위의 줄에서는 앞에 두 칸이 비어서 자동 완성을 한 줄만 했지만 아래는 첫 칸부터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범위 씌우시고 키보드에 A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32와 33은 범위 씌워서 키보드에 e 리트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전체 범위를 씌워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 하시면 높이를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한 줄을 블럭 씌우시고 표 안에 색깔을 줄 때는 컬러의 첫 글자 C를 누르시면 바로 면색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C를 외우기 힘들다면 마우스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에서 각 셀마다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배경팩에서 색, 면색을 비슷한 색깔로 선택해주시고 설정. 글꼴은 클릭해서 휴라고 적어주시고 휴먼 엑스포를 선택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 6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아래쪽 날짝한 전체를 범위 씌워서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적당히 키워주시고, 글꼴은 클릭해서 한, 한컴 박앤 세일 M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4, 이제 숫자가 위에 적혀있기 때문에 표 탭에서 내용 정렬을 누르시고 세로 정렬에서 세로 위로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버전이 달라서 표 탭에 내용 정렬이 나오지 않는다면 범위를 씌워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속성을 누르시고 셀 탭에서 세로 정렬 위를 선택하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린이날을 넣어주겠습니다. 오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키보드에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을 적어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가운데에 글자가 적힙니다. O는 블럭 씌워서 글자 색을 파랑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엄 씌워서 파랑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글자 색을 파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파랑색이 뜨죠. 그때는 여기만 누르면 파랑이 적용이 되고 여기처럼 색깔을 빨강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살표를 눌러서 빨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토요일도 파랑으로 변경해야 되죠. 이제 13D에서 엔터를 쳐주시고 가족, 여행, 범위를 씌우시고 가운데 정렬 글자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넣어주겠습니다. 입력에 그리기마다 원하는 그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달의 목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선택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주시고 엔터 글자를 다 적었으면 바우스 모양이 i일 때 드래그해서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글꼴에서 휴를 적어 주시고 휴먼 편집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9를 해 주시고 진하게 기울임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클릭해서 조금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마우스 모양이 흰색 하살표볼때 더블 클릭해서 선택에서 반원을 선택해주겠습니다. 종류를 선 없음으로 해주시고 채우기에서 면색을 비슷한 색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이제 글자 크기가 아래쪽에는 조금 작기 때문에 빈 공간을 클릭하고 마우스 모양이 I자일 때 드래그해 주시고 숫자 1점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를 15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크기도 적당히 줄여주시고 위아래 크기도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진하게 굵기도 취소하는 게 좋겠네요.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모양이 I자일 때 드래그해 주시고 굵기를 취소하시고 기울임도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상단에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하셔도 되고 직사각형에 글자를 바로 쓸 거라면 가로 글상자를 선택하시는 게더 편합니다. 가로 글상자를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범위를 설정해서, 글꼴을 클릭하시고, 휴, 휴먼 휴 편지체를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15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 정렬을 해 주시고, 제목만 다시 블럭을 설정해서 글자 크기를 19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테두리 선에 가져다 대시면 흰색 하살표가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선은 종류를 점선을 해주겠습니다. 굵기는 조금 굵게 해주시고, 색깔은 비슷한 색깔로 진한 초록색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채우기 선택해 주시고 면색은 연한 초록색을 해 주겠습니다. 설정 이제 크기를 적당히 맞춰서 위치랑 맞춰주겠습니다. 좌우 크기를 조금 줄이고 위치를 맞춰서 좌우 크기를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